그자 이렇게 움직이면 실패한 겁니다 둘다 실패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 잘돼 있어야지만 이 교육이 잘될수 있어요 이제 질투 때문에 싸우는 우리 친구들을 위한 평등교육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설명드렸을 때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꼭 먼저 확인하셔야지만 이 교육이 잘될수 있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나중에 한번 또 저희가 올릴 건데 이런 플레이스 자기 자리에 올라가서 기다릴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질투심 교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건 우리 이제 주인공들 한번 불러볼게요 레이! 우디! 우선은 아이들은 집안에서 최대한 먼 공간에 최대한 먼 공간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레이 레이 앉아 기다려 기다려 무디 자리 기다려 만약 이 상황에서 너무 흥분해서 계속 싸우는 아이들이라면 하늘수를 채우고 줄을 고정시킨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둘 중에 먼저 챙기는 아이는 좀더센 친구여야 돼요 이둘 중에 누가 더 세냐? 우디가 더 셉니다 그래서 우디를 먼저 챙길 거예요 우디! 자리! 기다려 자, 시작해볼게요 기다려 옳지! 우디, 자리! 옳지! 자, 이렇게 움직이면 실패한 겁니다 둘다 실패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 잘돼 있어야지만 이 교육이 잘될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레인 자리 앉아 기다려 우디, 자리 레인 기다려 레인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 네, 기다려. 자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이면 칭찬하안 돼요. 앉아. 기다려. 그렇지. 자, 네. 기다려. 무디, 사리. 기다려. 그러면 레이가 조금 못 참으니까 레이 먼저 침착해볼게요 기다려 울지 이렇게 다른 강아지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면 바로 기다려 울지 레이가 또못 참는데 레이 기다려 울지 제가 이걸로 빨리 앉아 기다려 옳지. 기다려 옳지 네 기다려 옳지 부디 기다려 기다려 옳지 기다려 옳지 이렇게 반복을 하다보면 아까보다 찾는 능력이 지금 높아지는게 보이죠? 내 차례가 처음에는 우디를 만져때 메인은 어, 왜내거 안좋아왔는데 쫓 이제는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어 기다리면 되네 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깝게 해볼게요. 둘이 사이가 안좋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기다려. 기다려. 옳지. 기다려. 옳지. 네. 기다려. 옳지. 우리 기다려. 옳지. 기다려. 옳지. 이제 더 가깝게 아예 굳게 한번 해 볼게요. 레이뛰 어. 우리 잘기다려 레이. 맞아 기다려요. 기다려 기다려 옳지 네 기다려 옳지 여기 기다려 옳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거리를 좁히면서 다른 친구를 이뻐해줘도 이게 내걸 뺏기는 게 아니라 곧 다음이 내네 차례다라는 인식을 꾸준하게 심어주면 우선은 우리가 다경과구에서 질투로 인해서 싸우는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이후에는 각 상황별로 집안의 상황별로 싸우는 상황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 맞게 보호자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